아리, 아리아리아리아리. 아리, 아리, 아리. 동동. 누나라고 불러라. 난니거야 네 아리. 사랑해. 캬! 오, 깜짝이야. <웃음> 야! 거기서! <웃음> 아... 야! 이게 무슨 짓이야 바보야! 아. 음. 이거 못 살아. 짜증 나 정말 내가 저것들을 왜주수왔지 진짜? 어? 뭐? 우리가 이집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? <웃음> <웃음>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수상해 방울도 아리만 달아주고 치사 치사하다고 이거 너 가져 어? 야 누가 방울 달래? 나좀 도와줘 어, 자, 잠깐 잠깐만 야, 야, 야, 야 아리 어? 어? 으아리아 으흐... 아취...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. 알이, 살아는 있겠지? 텅텅. <목소리> 저기 아, 안녕 나 동동이라고 해 아, 혹시 아리라는 고양이 본적 없니? 시커먼색의 아니 아주 매혹적인 검은색인데 아이 참, 포 만나네 응? 본적 없어? 엘리자베스 위험하게 창가에서 뭐하니? 뭐야 도둑 고양이잖아. 치. 대대대. <웃음> 세지 무책쓸 거야. 응? 어? 첫사랑은 쓴 법이지. 몇 번을 해도 첫사랑은 언제나 쓴 법이거든. 음, 향기는 이리도 달콤한데 말이야. 첫사랑은 무슨 그리고 몇번이나 하면 그게 첫사랑이야? 바람이지 오직 내 사랑은 아리뿐이라고 무식한 놈 보며오며 첫사랑은 몇번이고 다시 온걸 몰라? 저 창이 항상 봄 감기에 열리던 말이야 변태 영감 어린것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? 무식하면 공손이라도 해야 사랑받지 않겠어? 치. 길좀 비켜주시지요, 영감님. 이봐 순둥이, 절대 담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라. 상냥한 이 언니 말 들어, 알았지? 변태 영감 탱이, 언니는 무슨... <무컬리> 어, 어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